봄의 숲을 해치고 사선을 넘어 모나먼 대륙을 애돌아온 압력의 영웅 임수경 학생. 뒤한번 다시 보자, 선이라도 잡아보자. 뒤에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라 부르며 항쟁의 거리에 떨쳐나선 압력 가구들의 모습, 그 얼굴 그 선에 오려 있거니, 오가는 혈육의 정 간격과 기쁨의 파도, 이 연도에 끝없이, 끝없이 물결칩니다. 처럼 바라고 바라던 북한함의 청년들의 평양축전장에서의 뜻깊은 상봉이 이루어지고 이제 우리가 보람듯이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을 민족공동의 축제로 맞이하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민족의 경사인가 청년분물 없이는 볼수 없는 이 격동적인 모습 그것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뜨거운 혈계정 통일된 조국강산에서 함께 살아가려는 인민의 절절한 염원의 화폭인 것입니다. 혼조선 베레도당은 그 어떤 파셔족 간압과 악랄한 책동으로서도 군조선 청년학생들의 평양축전 참가를 가로막지 못했으며 그들의 의로운 투쟁을 억누를 수도 없습니다 전조선 군사 파쇼도당의 방해책동으로 오늘은 비록 전대역 대표만이 평양축전 참가가 이루어졌지만 오지않은 앞날에 북한남의 전체 청년학생들이 통일의 광장에서 서로 얼산을 그날은 반드시 오고야말 것입니다 북통일의 열망이 뜨겁게 부딪치는이 시각 인민과 청년학생들은 인무선 청년학생들의 평양축전 참가를 악랄하게 갈라마가온 인무선 괴뢰도당의 반민족적 범죄 행위를 치솟는 민족적 분노로 단호히 규탄하고 있습니다. 관함의 인민들과 청년학생들은 온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이제와 남조선 괴뢰도당의 두개 조선 조작 책등을짓으시고 조국 통일의 역사적 위협을 반드시 성취하고야 말 것입니다